이 문문이었던 거를, 어, 종속절로 집어넣으면, 요게 주절이 되고, 요게 종속절이 된다는 의미죠. 그, 그러니까 결국 뭘 집어넣은 거냐면, 얘를, 얘를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간접의문 어순이에요. 그니까, 간접의문 만들기 가장 중요한 거는, 어,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어순이에요. 어순. 어순. 어순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의주동, 이런데, 알고 있는 의주동, 요 어순. 요것만 유지해 주면 돼. 만약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일 때는 의주동이 아니라 응, if나 whether 써 주고 주어동사 이렇게 된거지 응. 이렇게 주동 if 주동 whether 주동 이런식으로 씁니다. 자 근데 또 문제가 되는게 의문사하고 주어하고 동일할때는 역시 의주가 하나가 되고 동 이렇게 나오는거지 그 다음에 또 주의할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거죠 주절의 동사에 생각동사가 나오면 작아진다는 거. 어, 생각동사가 네. 만약에 나온다. 대표적인 아, 게 이제 띵크인데요. 핑크나 아니면 또 뭐가 있니? <목소리도> believe. 나 빌리브 있나? 어, 이거 왜안 써줘, 여기? 쓰고. 이거 하면 안 되지. 어이씨, 뭐야 이거. 안 써줘. 빌리브, <웃음> 이런 거. 그 다음에 get suppose. So 그렇지, <웃음> 여기 공부했던 거거든요. suppose. So guess도 있었고요 추측하다, imagine, 이런 것도 있었고, 기대하다, expect, 이거 전부 다 생각동사죠? 네. 그 네. 뭐, 너무 많이 썼네, 이거. 어. 얘네들이, 얘가 나와주면, 얘네들이 나와주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의, 주, 동, 우리 분명히 이렇게 쓴다고 했었는데, 이때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간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얘기죠. 음. 만약에 의문사임에서 동시에 주어였다면, 다 지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지. 이해가 지 여기까지? 네. 어, 후가 앞으로 어나가면 이제 동사만 나오는 거야. 왜냐면 주어, 주어인 동시에 의문사였어요. 요것만 잘 그려놓으면 돼요. 이거한번 해보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do, you, no. 이거 생각동사 아니에요. 인지동사입니다. 어, 아니,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건 너가 잘 틀리는 거야. 이거 잘 틀리잖아. 네. 항상. 요건 붙여놓고 해. 그리고 요걸 쓰란 말이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옷을 여기다가 이렇게 빡 하고 넘어주면 되는 거예요. 의. 그치? 주. 그지그 다음에 동사는 is, is waiting. waiting. 어, is waiting. 현재 진행형이니까 is waiting. before sign 써주고 나머지 이제 그대로 o Outside. 어아웃사이드까지 넣어줍니다. 에스카이프 도 없어요. 어, 왜 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웃음> 자, 여기서 점검하렇게 하나 있어요. 이따가 대비해서. 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만들어주니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방법은 yes, or no, no로 대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yes, I do. 음, 알고 있어요. 그죠? 어. 왜? 그거 밖에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no, I don't. 어, 모르겠어요. 가능하죠? 의문사가 없는 어. 의문문이. 어, 맞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 봐봐요, 여기. 어, new support 이라고 나왔어요. support. 이게 무슨 동사라 냐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 이거. 생각동사. 자, 사고동사. 생각동사. 생각동사. 사고동사. 어, 사고동사. 일단, 이 똑같은 거야. 사자이 어. 이 사고가 이게 생각이란 뜻이야. 사고동사. 자꾸 이상한 사고. 생각하면 안 돼. <웃음> 사고, 사고한다. 생각한다는 뜻이야. 어. 생각동사가 오면, 일단,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평소에 보던 거하고 달라져. 사고 치는 거 맞죠, 그렇지? 생각 사 서면 사고 친다. 어떻게 사고 친다? 자, 의무사가 이거. 의무가 앞으로 튀어 나가는 사고를 친다, 그렇지? 어,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두유? 음. 노가 아니라 서포트가 나왔다는 거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나와야 될거아니에 네, 여기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의주동이 원래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의주동 이렇게 나오려면 원래 의주동, 의문사는 뭐예요? 어시죠? h 네. action. 어. 어? 그 다음에 네. 주동사가 뭐니? we take. 네. 이렇게 나와야 되지? 네. 예. 근데 이 중에 뭐를 데리고 나가냐면 얘를, 얘를 데리고 나가서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될까요? <웃음> what action do you support? we take. 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니?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생각하니? 이런 뜻이에요. 어, 오케이.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은 예스나 노우 로 대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 봐. 음사 앞으로 튀어나갔으니까 예스나 노우 도 나오면 안 되거든요. 확인해봐 네. 봐. 자, 너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생각하니? 예스아이도. 어, yes, 어, 예, 저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지, 그치? 예스나 네. 그 너희 no 대답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의사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의음사가 있는 의문문이 된것만는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 네. 밑에 것도 한번 봅시다. 밑에 거는 역시 노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생각동사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I am, why, y o n o w you know. You know. 나 알고 싶어. 해놓고 밑에 게 의문문인데 간접 의문은 오히려 온데 그런데 의문사가 없어. 그래서 이쁘다 뭘 써준다고요? 웨너를 넣어달란 얘기예요. 넣어주고 네. 주어 동사예요. 언니? 네. 어, 그다음 이제, is coming. 그 다음에 뭐래, 이게? to the party. 응. 주의할 거. 의문사 붙죠 의문문 붙여? 배첨받고 붙죠 아니요. 안 붙입니다. 주절이 의문문일 때만 붙죠 주절이 의문문일 때. 주절이 의문문 아니면 안 붙여줘. 주절이 의문문이기 때문에 붙인 거예요. 응. 됐죠? 응. 그러면 지금, 어, 세 가지, 각각 다른 세 가지 형태.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자, 여기 지금, 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냐.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지동으로 본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이프나 웨더를 써준다. 요거 구별했고. 또 하나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도, 자, 여기에 주절의 동사가 이렇게 생각동사가 아닌 인지동사가 나왔을 때는 그냥 그대로 의지동으로 써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suppose, believe, us, 어 think 같은, 맞죠? 요런, 어, 생각동사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어,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간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의문사 원만 튀어나갈 수는 없는 게, 바로 의문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반드시 같이 나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꾸며져 있는 요구기 때문에. 그쵸? 어, 오케이. 만약에 의문부사가 나왔을 때는, 의문부사가 수식하는 how beautiful 같은, how old 같은, 그죠? 요런 형용사 부사도 데리고 나간다는 거 같이 하고요 너무만 중 그러면 그처